이거 추천 하나 살짝 있다. 우리 카고두 분이 서한 마리만 다 그냥 한, 한 번씩 맞추시면 다운이에요. 알지? 죽을 수도 있고. 저기 n 쪽 네, n 30 쪽. 소리 지지기 살아다고 어디로 위치죽영 보세요. 8시 아직 아직, 아직 모르지. 아직 아 돼. 네. 다들. 어. 저. 어. 일로. 일로. 이제 먹죠. Okay. 왜냐면은 저희 팀은 이 위주로 와야돼 아 왜냐면 도 지금 좋은다고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언덕 쪽에 하나 있는 거 같아요 네명 만나면 어! 스카있다! 안털렸어요 여기 안 오! 쫓길도 어. 어. 있어 나이스 여기 5mm 5mm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드릴게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있어. 형, 여기. 어? 여기... 어, 대박이다, 여기. 여기 5mm 하나 더 5mm 하나 더 여기 30mm 여기, 여기 안에, 추기 타... 형 여기 안에 5mm 하나 더. 어, 5mm 더있어 5mm 더, 더, 더, 더, 더, 더 있어요. 여기. 또 저기, 저기, 저기. 혹시 총알 뭐지 하시는 분? 그 시스템 5, 6mm. 저. 어. 여, 몇 발, 몇발 드리세요? 저 28만. 어, 문... 30발 드릴게요. 여기 또 있네. 시스템 5.5mm, 스카라. 쌍구팔. 어, 난 있어. 세리팔 에어드랍 어디 떨어진 거지? 저희 이집 아래 이쪽 기 애들 올 거예요. N 3 0 쪽에 산 쪽에 떨어졌어요. N 3 0이요 네. 어 아, 저기네. 이산 저기 쪽. 어 뭔데? <웃음> 아저짜으라고 싶다. 여기 1층이 오점오 넘는 데왜 앉으셨나요? 어디? 1층, 집에 5점오리 여기 너무 많아요. 아, 뭐아 일단 갖고 있으면 좋죠. 지금 몇 번이에요? 150 와.. 아, 진짜 낙박이네 <웃음> 인정 절절하셨네 그냥 성공 <웃음> 두쪽기까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니까 이제 좀 주문하자 따죠 <웃음> 아, 어. <웃음> 차소리 차소리 온다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야, 문 닫아놔 문 닫아놔 계단에서 이기갈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여기로 온다 여기로 <웃음> 온다 확실해 확실해 올라가러어 올라, <웃음> 왜 안들리지 소리가? 내볼거야 내볼아 거야. 개떨려 샤. 내렸다 어 튕겼냐? 혹시? 아니야 아뇨 어 어딨어 근데? 아 밖에 있구나 우리가 년거 아자문열 소리 났다 방금 아무서문열 소리 났어요? 응. 저 샷거리니까 제가 그냥 대기할게요 다 잡을게요. 오 안진지대 개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마 지금 얘도 한명 주시는 거요단 이쪽하고 이쪽 집요 이쪽 집이 쪽 집, 이쪽 집은 없을 거야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풀어요이집지요이지금눈이님밖에 아, 없으니까 눈이앞에지고요이지고요이이요이요이 집이 풀요이 집이 풀어지요이 집이 요 그슬 드세요. 10미리 30미리 10미리 3 0미 봐서 상 너무 안되면은 저피 없으면은 그냥 수류탄 피 따고 잡고주러 올게요 <웃음> 제나님 9미리 좀 여, 여유있게 있으세요? 네 150발 요거 어, 이거, 이거. <웃음> 저는 이거 9미리 스나라서 그렇게 필요 없어서 나사해도 되겠다. 3 0 0발이나 300발 여기 <웃음> 위로 수류탄 만이 가스 들어오면요 최대한 이쪽, 이쪽듬 아니면은 이 정도만 들어가요 오케이? 수류탄 어. 쪽으로보일거니까 여기 계단에서 미친, 미친 게친새 까르는 리듬가 거고요 또라이네 계단 밖에 보일텐데시야해 지, 어어어어어어죠전 근처 이거 내가 볼때는 애니방향이야 애니방향 스라이버 같은데요? SKS 예요? 나왔죠? SKS 기댈다고? SKS 예요? 여보세요? You're full? SKS 예요? 하나? 네, 바이놈 쓰나요, 지금? 아, 니 여기서 만약에 저희 안전자리가 아니면은 또 반전이거든? 힘들거든 어, 우리는 저기로 나가면 돼, 저쪽. 바깥으로 해갖고. 뛰어서 내리면 돼, 여기서. 안죽고온 에어들어 본다. 우리 위쪽으로 네. 지나가요 어? 우리 바로 위에 떨궜는데요? 어허. 네, 와서 앉아서 천재, 한해봐봐요 아, 여기 오겠네? 잠깐 여기 나와서. 오겠네? 어? 아, 잠깐만 바뀌었어, 안되지대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긴 해 이거 슬슬 나갈래요? 그냥? 어때요? 저희 저기, 저기, 저기. 바로 앞인데요? 저희 에어드랍? 봐봐요. S165. 어, 저기, 어. 어, 저기, 저기, 저기. N15, N15 언덕. 제나님 위쪽으로. 안으로 들어와요. 아, 미친놈들. 검다기 쏴야 되네. 우리 움 m s 야 되는데. So, I'm s 어 r r y 어어디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나왔어요 sorry. I'm s 나 r r y I'm sorry. I'm s o r r 내려와요 o r 시 y I'm s o r 한대한대 한대 맞춤 네, 몸이라서 안 죽었네 여들 어디 있지? 아 이거 총 너무 장거리는 안되네 이거 <웃음> 아, 부부스요? 부스스? 달려야쪽 많이 올려야 돼요. 탄도탄도초 남았어. 우리 오른쪽, 우리 오른쪽. SE 방향 그쪽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리리 가요. 가 us... 가사... A 쪽 보인다, 저기. A 쪽보이죠지 아, 학. 아, 보여, 보여, 보여. 물탱크 쪽 조심. <웃음> 제가 뒤쪽 볼게요. 우리 오른쪽에도 있다, 오른쪽. 저 위치 상당히 아요 아, 나 어마어마하네. 저 위치 상당히 좋아요, 언덕이라서 다 보여요, 시아.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푸기님 그 이쪽 봐봐요. 이쪽 이이 이? 이쪽 좀만 <웃음> 엎드려요 엎드려요 엔 방향 그무스탱크 뒤에 아. 왼쪽도 있는데? 아유풀탱이 때문에 안보여 이렇게 풀탱기 때문에 너무 안보여 <웃음> 풀탱 오케이 오케이 아, 더 하나 더. 측이 뭐? 가 죽었네! 가 죽었네! <웃음>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 내려가, 내 내려가, 내려어야 어, 아, 아, 나무 그럼, 뒤로 숨어야 나무 뒤쪽 아, 어차 저면 있다, 저면에. 시프트 누르고 침착하게. 아, 헤드샷했어 나 무시하고 그냥 가요 나 일단 누.. 아, 누군지 그, N, N 방향 쪽에 345도랑 나이스 N, NW, 330도 나무 디두 마리 형, 저 살리지 마요 우리 우리 무시해도 돼요 우리 무시. 야 이거 나 죽었어 지금 할할 만큼 했어. 어, 형 오늘 여나무뒤에 저기... 어, 하나. 3 30 330나무 <웃음> 뒤에 하나. 두 마리 두 마리 하나 기절이고. 어 죽여 아 아깝다. 그리고 저기 아두 어, 마리 나왔어요 형. 딱 좋아요. 그리고 풀 저기 밀바 안에 하나 부상당한 거, 거. 낙엽 낙엽 거. 나무 저거. 30, 어, 한 명, 어. 누웠다, 한 누웠다, 쟤네 둘. 다 같은 팀이야? 예, 네, 예, 네, 같은 팀, 같은 팀. 아, 뭐야. 그럼 나 혼자 남은 거야? 네, 저, 저 앞에 돌로 가요, 저 앞에 돌. 아니, 네, 아까 누워 있었어요. 그쵸. N, N, N, N, N, 15쪽에 또 누워있어요. 누웠어요. 누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요. 시야 띄어요 시야. 앞에 가, 앞에 가. 아, 앞에 가서 빨리 가야돼. 네, 저기 보이죠? 나무비나무비 나무지. 저 정도가 나무지. 아. 둘이 있어, 둘. 아, 셋이네. 아, 둘이야? 아, 둘, 일 네, 났네. 괜찮아, 충분히 하지. 하나씩 차가운 차가운 차가운 씨. 드링크가가운차 나이스! 가이스 나이스 가운 차가운 차가 먹으나 먹으나. 오! 천천히 오! 천천히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그냥, 천천히 그냥. 어 시, 떨리네 나무있어나무 피치래요 나무 아유 슈타이슨면 실탄 는건데 오! 맞.. <웃음> <웃음> <웃음> 안 맞았어? 맞았 아, 너무 거리가 짧았... 어 어차피 나오게 되있지 않아요? 안전구에 걸리니까 괜찮아 안전구에 던져야지. 위험.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앞에서 한번 위험해. 리얼 아, 위험해, 위험. 아이씨, 아이, 잠깐만.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웃음> 아, 바위 걸렸면두 마리, 종이. 오, 오 아, 나스! <웃음> <웃음>